네 안녕하세요 마스클스 FX의 양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데요 아, 요즘 몇주 동안 상당히 바빠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던 점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개에서두개 정도의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올릴 생각인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브로커 후기입니다 브로커 후기 자, 보여드릴 이 브로커는 primexbt.com이라는 비트코인 기반 플랫폼입니다 비트코인 기반 플랫폼 제가 비트코인 기반 플랫폼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프라임 XBT 브로커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어카운트를 펀드를 해줄 테니 한번 리뷰를 한번 해달라 하셔서 어카운트 펀드를 미리 받고 리뷰를 하는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브로커이기 때문에 리뷰는 확실히 정직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곳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비트코인 기반 플랫폼이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어로 여기 어, 웹사이트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primexbt.com으로 오시면은 영어로 어, 들어오시게 돼요 처음에는 처음에 영어로 들어오시게 되시는데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나라 국기가 있죠 이제 여기서 언어를 한국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어로 바꾸시면 은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오고요 보시면 이제 다이비트코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이제 암호화폐, 주식지수, 상품 및 포렉스에 어,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즉시 거래를 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해외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가 1대 500 정도까지 보통 최고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프라이맥스비티 같은 경우에는 100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비트코인 이제 1대 100, 뭐 이더리움 1대 100, 라이트코인 1대 100, 리플 1대 100, EOS도 1대 100, 뭐 유로달러는 1대1 0 0 0이네요 SP는 1대1 0 0 골드는 1대 5 0 0크루 r o c 1 0 0 다음에 어 일본은 제제팬 니카인가요? 네 니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0이네요 자산 같은 것도 30개 이상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거래 플랫폼도 이제 a n Japan, j 스비티따이 이제 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평균 주문 실행속도 7.12 마이크로 세컨드죠. 아, 밀리 세컨드. 정말 빠르죠.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트 12개 이상. 그만큼 이제 거래 체결이 아무 문제 없이 잘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초당 실행 주문도, 초당 실행 주문도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일일 평균 거래량, 뭐 이것이 맞다면 정말 높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수치로만 따지면 은 상당히 규모가 큰어 브로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엑스비티를이번에 처음 들어보는 어 브로커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해본 적이 없고 비트코, 비트코인을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그러니 이제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기반으로 거래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임 엑스비티라는 것을 처음 들어봅니다 여기 간단하게 써 있네요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어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카운트 셋업을 또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 입출금입니다. 여기서 뭐 달러 뭐 원화로 입출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입출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편하신 분들은 이 브로커가 상당히 좋으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입출금을 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나는 비트코인 뭐 월렛이든지 전자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이게 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겠죠. 그때 코인 입출금이 그다음에 100배 마진 거래. 솔직히 뭐 1대 50만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1대 10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보안도 상당히 잘 된다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 한국어로 웹사이트가 번역이 된 상태인데 지금 이가운데이 상단 탭을 보시면은 이 탭들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안된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한번 어떠한 웹사이트인지 어떠한 브로커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로그인을 딱한 상태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 퍼지실 돈 어, 카운트에 넣은 적이 없어요 자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브로커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고 어, 어카운트 펀드를 해줄 테니 리뷰를 한번 해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지금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카운트의 펀드는 브로커 측에서 어, 약 1,100불 정도인가요? 네네 네, 이미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디파짓을한 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가 지금 뜹니다.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이제 그 한국어 웹사이트로 바꿔 가지고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로그인을 하니까 어 한국어는 사라지고 이제 다 영어로 어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d e p 같은 경우는 이제 입금이죠 입금을 이제 하지 않도록 x 를 누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선 첫 번째 페이지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이제 어카운트죠. 이제 계좌 계좌를 한번 보는데 어 이제 전자지갑 밸런스죠. 이제 전자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총 얼마가 이제 가능한지. 어, 그다음에 에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트레이딩 밸런스, 거래를 하기 위해 쓸수 있는 비트코인 금액입니다. 금액. 그다음에 여기 이 조그만 박스 같은 경우는 'Account Status'라고 써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0일 동안 얼마나 이제 거래를 많이 했느냐, 약간 그러한 것 같은데 거래를 많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트레이드피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하네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수수료죠. 거래 수수료가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하네요. 제가 한 3일 정도 거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가장 밑에가 8월 19일 그다음에 8월 24일 주말을 꼈으니까 한 이제 이틀 정도 거래를 했네요. 2, 3일 정도. 2, 3일 정도 거래를 했는데 보시면 19, 20 19, 22일 20, 20,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거래를 했네요. 어, 지금 50.25라고 써있네요 300까지 되면은 이제 25% 디스카운트가 되고 600까지 되면은 50% 디스카운트가 되네요 약간 뭐 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어카운트 스테이먼트죠 이제 트레이딩 히스토리 거래내역입니다 거래내역 제가 이제 8월 19일날 처음 이제 거래를 했네요 스탑을 잘못 지정을 해 가지고 바로 거래가 나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유로 셰프 쇼스를 가져갔는데, 샵을 잘못을 둬서 이제 8불 19전 마이너스를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셰프 제대로 이제 들어가서 83불 이제 수익을 내었고요. 유로 파운드 매수를 가서 151불이라는 수익, 그 다음에 셰프엔 43불, 유로엔 34불, 파운드엔 매도 51불, 자, 그 다음에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파운드 매도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64불을 했는데, 어,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골드입니다, 골드. 골드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182불 보이시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자기 전에 분명을 스탑을 두고 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 아마 마진이 모자라서 제가 이메일을 체크를 했을 때는 마진이 모자라서 이제 거래가 강제적으로 닫혔다고 이제 뜬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아, 지금 보이시죠 강제로 이제 로그아웃 된거 약간 이러한 좀 단점도 있습니다 로그인을 했으면은 이제 계속 로그인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몇초만 다른 웹사이트를 다녀오면은 그냥 로그인이 풀려 버립니다 약간 이러한 좀 단점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한번 거리니약으로 응. 예, 가보죠 자180이 보이시죠 자 제가 이제 1,100 불이라는 이제 펀드를 이제 프로모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래를 한 건데 182불 마이너스 182 불이 되었을 때 마진이 모자라가지고 거래가 닫힌다는 게좀 저는, 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 제가 마진 이제 퍼센트 계산을 어, 제대로 해본 것은 아니지만은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좀 이해가 어, 살짝 안 되는 부분이고. 어, 그리고 이제 거래 사이즈 보시면은 여기에 뭐 2만. 자 2만이 뭐냐면은 이제 포렉스 이제 보통 저희가 메타트레이더로 브로커사용하지 거래를 할 때는 뭐0 1랏뭐 .2랏, 2랏 뭐 20랏 그죠 0.1랏 뭐 0.15랏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10만이 10만이 1랏 입니다 그다 아시죠 유니카운트가 10랏이 어, 10만이 1랏 입니다 그래서 2만 같은 경우는 0 1랏이겠죠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파운드엔 2만 어 이제 2만 사이즈 이제 0 1랏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로파운드는 어제 0.3랏 진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또 거래 사이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0 처, 그래서 처음에는 0.5 랏을 이제 0.50, 0.5 어 진입을 했다가 이제 거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0.5 랏을 진입을 했다가 이제 대충 계산을 해서 30으로 30으로 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으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을 이제 거래를 할 때에는 이거래의 이제 규모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지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제 봤고 이제 이것이 이제 거래를 할때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살짝 귀찮을 수가 있어요. 좀 불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직 좀 궁금한 거는 이제 1100불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좀밀좀 좀 돈을 좀 벌어 놨잖아요. 1100불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83불 뭐 대충 뭐 230불 대충 봤을 때 270불 뭐 300불, 350불. 그렇죠? 그다음에 뭐 290불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180입을 해도 100불이 남아야 되는데 거래가 좀 강제적으로 닫혔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남은 돈이 뭐 0.0083 비트코인 어, 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 기반이라 좀 살짝 이제 포렉스나 다른 이제 보통 일반 메타트레이더 4를 사용을 해서 일반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하신 분들이 이것이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기반이기 때문에 0.0083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격이 수시로 매초 바뀌는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값이 얼마인지 그것을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좀 단점이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메타트레이드를 체크를 하면은 아나몇 달러가 있구나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바로 볼수 있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기반으로 이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같은 경 0.0083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충 btc to usd 뭐 이런식으로 와가지고 숫자를 복사 여기 와가지고 붙여넣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좀 계산을 해야하는 약간 이러한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97달러가 있네요 제가 뺄수 있는 돈이죠 이거는 네, 1,100불 말고 이건 제가 벌어서 뺄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100불 정도 100불 정도 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97불인데 이게 뭐 내일 갔을 때뭐 8 0불이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110불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위조로트 월라 있죠. 이것을 누르고 그래서 뭐 0.0083. 그래서 트랜스퍼를 누르면은 이것이 이제 지갑으로 넘어갑니다. 그렇 전자 지갑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자 지갑에서 출금을 누르고 이제 이거 또 로그아웃이 되네요. 네, 이렇게 이러한,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로그인을 또 해야 합니다. 이제 전자지갑에서 이제 제 여기 이제 이제 프라임 엑스비티 전자지갑에서 이제 제뭐 비트, 비트 스탬프라든지 이런 전자 이런 곳에 전자지갑으로 이제 제가 보내는 겁니다. 돈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입출금을 하시는 거고요. 자 이러면 거래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상단에 트레이드 있습니다. 트레이드 누르시면은 여기 차트 있죠, 차트. 그러면은 약간 MT4 그리고 아니면 아 저기죠. 약간 트레이딩뷰 비슷하죠, 차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누르면은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이제 목록 나오고요. 심볼. 그렇죠? 포렉스 누르면은 거래할 수 있는 포렉스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에 오면은 상단에 이렇게 나오네요. 밸런스. 비트코인이 현재 제가 지금 0.0083인가 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0.14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거를 다시 이제 제어 카운트로 옮겨 가지고 거래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는 좀 순식간에 바로바로 되네요 트레이드 보면은 다시 97불 생인 거볼수 있죠 이걸 한번 거래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차트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가 캐네디안 엔이라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파운드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GBP JPY. 그래서 GBP JPY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오면은 바로 차트를 볼 수가 있네. 요 여기 뭐 인디케이터 등처음에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다 필요 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이죠. 저희한테는 제거 확인. 자 이러면 차트가 이제 깨끗해졌죠. 그다음에 이제 차트 시간대 한 시간 차트에서 일본에서 뭐한 달까지 트레이딩뷰랑 똑같죠? 어, 시간대가 이거밖에 는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우리가 검색을 할, 시간대를 검색을 할 수는 없네요. 예를 들어서 뭐 8시간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4시간 차트로 한번 가보죠. 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 세팅도 편하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좌측에 보시면은, 뭐 달러엔을 나는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바로 달러엔 차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이즈도, 차트 사이즈도 바로바로 바로 이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달러엔을 한번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뭐 0.1렛을 거래를 할 거다. 그러면은, 만이겠죠? 만. 그러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셀, 바이, 매도, 매수. 그럼 예를 들어서, 일단 테스트 삼아서, 분석을 하지 않고 테스트 삼아서 매수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매수 진입을 해요. 그럼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 뜹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취소가 있고, 이제 거래 사이즈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9000으로 수정을 해서 한번 0.09라스로 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은 이제 마켓 시장가 진입인지, 아니면은 리미드 오더를 쓸 건지, 스탑 오더를 쓸 건지, 어, 또 로그아웃이 되네. 상당히 어, 불편하죠 이렇게 되면은 자 끝까지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리미도더 스타보도가 아니고 시상가로 0.09랏을 한번 매수로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플레이스 스타무스 아니면 테크 프로필 있죠 그러면 스타무스 한번 둘게요 스타무스는 5.65로 한번 두고 33.8핍 정도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제 비트코인 로스가 생기는지 또 나오네요. 타깃 프로핏 뭐 106.8 대강 6.8 어느 정도 제 비트코인 수익이 생기는지 타깃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또 나오네요. 진입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통 저희가 이제 메타 트레이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거래를 할 때에는 스타머스가 어딘지 나오잖아요, 그렇 라인으로 지금 여기 내 엔트리가 여기라는 것이 내 진입가가 여기라는 것이 줄로는 나오는데 스타머스가 어딘지는 안 나와요. 타겟 프로핏도 어딘지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밑이 하단에서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스타무스가 어딘지 내 타겟이 어디인지 바로 볼 수는 없어요. 바로 이게 바로 볼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좀 불편합니다. 이것이 좀 불편하고 바로 이제 마진 퍼센트 이제 상단에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거래를 진입하는 방식이나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메타트레이더 4를 어뭐 다운을 받을 필요 없다는 점 그냥 바로 웹사이트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점 이것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f o r 말고 뭐올 마켓 보시면은 아니면 cfd cfd 보시면은 이제 호주 200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내추럴가스 이제 가스도 있고 S&P500도 있고 UK100도 있고 유로 50다우존스 뭐 이제 크루드오뭐브렌트오일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홍콩 항생이죠 항생 항생도 있고 그 다음에 크립토 당연히 크립토 거래도 하실 수가 있고요 크립토 거래를 할 때는 또 이제 거래 이제 이 사이즈가 어떠한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지 이것도 어 또한번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것을 좀 계산을 해야 한다는 점, 단점 아닌 단점 있고 이것을 계산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시면은 단점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포 o r e 에서 보시면은 또 골드 아니면 실버, 금하고 은도 있습니다. 금하 은. 거래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금하고 은 같은 경우는 또 거래 거래 이제 이 규모 사이즈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30, 30으로 진입을 했었고 어제 1940 정도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어, 1964까지 이제 좋은 수익을 달리고 있었는데 내려와가지고 그냥 마진콜 마진콜을 당한 거죠, 마진콜 그렇죠? 마진콜을 당했어요, 마진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레버리지가 있고 어카운트에도 약간 1 400불 정도가 있었는데. 180불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마진콜을 당한 건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메일 한번 봐볼게요. 또 로그아웃 됐네. 자, 불편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또 로그, 로그아웃이 돼가지고 지금 또 로그인을 했잖아요. 로그인을 하면은 메일이 옵니다. 로그인을 했다고. 이런 방식으로 메일이 옵니다. 어느 IP 어드레스에서 어느 IP 주소에서 이제 로그인을 했고 브라우저는 어떠한 이제 브라우저를 사용을 했는지 어느 나라에서 또 이제 로그인을 했는지 날짜는 언제인지 이제 디바이스 타입 은 문제 핸드폰인지 컴퓨터인지 뭔지 태블릿인지 뭔지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윈도우 10 시간 그렇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IP 주소까지 다 나와요. 이 메일이 로그인 할 때마다 옵니다 할 때마다 지금 로그아웃이 계속 되는데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메일이 계속 와요 그러면은 뭐 다섯 번 튕기면은 다섯 번 이메일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메일 오는 건 좋은데 너무 로그인 할 때마다 계속 오는 거는 어좀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단점이 있어요 이러한 단점이 그래서, 이, 그래서 이 브로커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어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 상당히 빠르죠 비트코인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어카운트 말고 트레이드에 오면은 이제 바로 이제 거래를 웹사이트에서 바로 진행을 할수 있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기반이기 때문에 일반 포렉스에서 입출금을 어, 상당히 불편하게 하시거나 원래 비트코인을 이제 사시고 파시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기반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상당히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 브로커, 일반 메타트레이더 포, 트레이딩뷰 이런 것에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라, 이제 사이즈 조절하는 거 그리고 계속 튕기는 거 로그인 할 때마다 이메일 오는 거 그리고 이제 내 어카운트에서 내가 얼마 정도의 이제 돈이 있는지 계산하기가 조금 불편한 거 이제 트레이드 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뭐 수익이 이 정도다 라고 뭐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불편하고 그리고 거래 진입을 했었을 때 어디가 내 스탬으로 쓰고 어디가 내 타겟 프로핏 인지 라인으로 나오지 않는거 이게 좀 불편하네요 저한테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상당히 이제 세련되어 있고 트레이딩 뷰랑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종목들도 상당히 많죠 그렇죠 있을 거다 있고 레버리지도 1대 100이면은 거래 충분히 하고 싶으신 거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 기반으로 거래를 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이 브로커를 사용하시면은 편하게 거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출금 쉽고 거래하기 쉽고 비트코인으로 바로 직방으로 되니까 거래 하신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브로커의 또 장점이라면은 카피트레이딩이 됩니다 여기 상단에 코베스팅이라고 보이시죠 코베스팅 보시면은 이제 수익률대로 1등에서 뭐 몇등까지 해가지고 어카운트를 이제 팔로우를 할수 있습니다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등 같은 경우에는 이름 BTC Monkey Total Profit 플러스 338% 또 로그인되네 또 로그가 되네 오늘, 오늘 수익이죠 5% Active Days 112일 동안 이제 활발하게 거래를 했고요 구독자 수514 퍼포먼스 계속해서 올라가고 조금 내려온 걸볼수 있는데 계속해서 돈을 버네요 네, 이렇게 구독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을 보시면 이렇게 퍼포먼스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수에 따라서 내 수익, 이제 수익이 났을 때 내가 가져가는 수익 80, 이제 75% 1 비트코인 이상일 때, 이제 만불 이상이죠 1 비트코인 이상일 때내 수익이 75% 그 다음에 프라임 스비 t 에서 가져가는 게 5% 그 다음에 거래 매니저 이 거래를 이 어카운트 운영하는 사람이죠 가져가는 돈이 20% 이러한 방식으로 되네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네요 구독할 때에는 그래서 이러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달러로또볼 수가 있네요 비트코인 말고 매니저 같은 경우는 2564불 구독자 수 같은 경우는 총 금액이 20만불이 되네요 2억 정도 그래서 이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있네요 서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 봤을 때는 이제 로그아웃이 계속해서 된다는 점. 이게 또 가장 큰 단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Prime XBT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 프로모 링크를 또 올려드렸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브로커로 한번 이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FX의 이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